댓글 중에 여드름 짜고 난 다음에 이제 음주 하거나 담배를 하면은 여드름이 더 난다는 응. 분이 계셨는데 응. 왜 그런지 알수 있을까요? <웃음> 사실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염증 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그런 음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항 스트레스 호르몬도 낼 것이고 어떻게 보면 피지샘 분비를 자극을 시키거든요 그럼 여드름이 악화되는 거지 사실 우리 술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얼굴 막 번들번들 막 윤기 자르르 막 여드름 완전 터지지 않아요? 아모요어 그쵸 그렇잖아요 담배는 어, 대표적인 걔는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프리라디컬 그국말을 말하는 지 어네 맞아요. 활성산소를 만드는 그렇죠 대표적인 염증 물질이죠. 그래서 여드름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이 담배가 깨끗하지도 않잖아요.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담배 피우고 나서 매번 손 씻으시나요? 나 신사 못 봤어. 그 손으로 막 얼굴 만지고 담배 피우고 머리 쓸어넘기고 네. 결론은 그렇습니다. 당연히 나빠지죠. 도움 됐나요? 됐나요? 됐나요? 안녕 アルキ э н е р